이구야 양치하게 로 빨리. <웃음> 백설이 빨리 양치하게 로와 백설아 자 짜, 자 백설아, 빨리. 백설! 오 고, 고, 고, 고, 고.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. 괜찮으려 <웃음> 빨리 빨리, 빨리. 빨리. 빨리. 빨리. 빨리. 빨리. 빨리. 갈거에요? 어 네. 갈거에요? 오버 네. e 장난감 o t 말고 i 목욕 to go. I'm going to go to t h 우 house. I'm going to go to t 아니 발톱 같자니까.